화장품 병을 어, 만들어 봤는데요 어, 영상이 달라가서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 일단 화장품의 몸체 그리고 상단 부분에 네, 머리 부분도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라벨도 따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일러스트에서 제작을 하셔서 다 따로따로 가져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러스트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봤고요. 자 먼저 이렇게 어,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색깔을 일단 다 칠한 상태에서 가져와 줄 겁니다. 색깔을 칠할 때는 그 화장품 병에 제일 어두운 색깔을 먼저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제일 밝은 색상과 제일 어두운 색상을 두 개를 먼저 선택하고 요거를 컨트롤 c 그리고 포토샵에서 컨트롤 v 하셔가지고 하나씩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져올 때는 어떻게 가져와야 하냐면 스마트 오브젝트로 가져오시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편합니다. 자 스마트 오브젝트의 기능을 잠시 말씀드리면 자 음. 다시 이거는 잠시 꺼놓고 스마트 오브젝트를 가져오게 되면, 레이어 쪽에 이렇게 작은 문서처럼 생긴 네모가 하나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OK를 누르시고, 다시 일러스트 수정 파일로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포토샵으로 하기 어려운 수정 작업들은, 작업들은 일러스트로 와서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고, Ctrl S, 저장을 누르시면, 네. 포토샵으로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라벨을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자, 라벨과, 이 상단 부분. 다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하나의 레이어로 오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가져올 거예요자 일단은 하나씩 가져오 겠습니다 자. 자 이것도 보시면 어, 위에 거와 아래 거를 제가 분리했는데 를 지금은 사실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로 가져오고요. 자, 그래서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물, 몸통, 몸통, 머리, 머리통, 머리스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줬고요. 요거를 이제 가져와서 하나씩 끼워봅시다. 자 끼울 때는 비율에 맞춰서 하나씩 끼워주면 됩니다. 엔터 하시고 가운데로 해줘야겠죠. 자 이것도 가운데 이것도 가운데 자, 근데 여기 살짝 크네요. 크기 때문에 요걸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하시고 에어라인 위쪽에 보시면 에어라인을 중간으로 맞춰 주시고 어쨌든 본통은 머리 쓰리는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얼음장한테 좀 맞춰주세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명암을 넣으실 겁니다 이제 명암이라고 한다면 이제 빛이 들어오는 이 빛의 광원과 그림자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몸통을 먼저 할 텐데요. 지금 라벨이 없죠. 그래서 라벨을 넣어줄 거예요. 라벨을 넣어줄 건데 자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요거를 가져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해서 저장 아, 이왕이면 흰색깔이 남겠죠. 자 저장 하시고 그리고 자, 오른쪽에 살짝 띠 같은 것도 있네요 이것도 표현해 줄게요 잘라주시고 요거는 비슷한 색깔이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저장 창을 내리시면 원본에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빛을 이제 줄 건데 아, <웃음> 어,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색깔을 표현해 주면 좀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몸통부터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이 몸통 요 바깥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핑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좀 편리하겠죠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 주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서 아니, 사용하지 않는 편이지만 이번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은 색깔은 아까 밝은 색깔 이 색깔을 사용했죠 그래서 사실 전부 다 색칠을 해 놓고 조금씩 지우는 형태로 하셔도 되지만 어, 그렇게 하기,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씩 해보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빨대 중앙 대충 색칠해 줄게요 이거보다도 이게 더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체를 해주고요또 밑에 하나가 더 있네요. 자, 요거는 조금 길다랐네요. 길쭉하게 표현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했고요. 자, 빨대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빨대. 자, 빨대는, 어, 여기 보시면 저는 어이 직선으로 이어지는 이 툴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걸 해도 충분히 곡선이 표현이 돼요 좀 어려워 하시는 분은 사용 어뭐 자유겠지만 저는 이 툴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끝에까지 있는 빨대를 표현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씩 따서 해주셔도 됩니다 일러스트에서 요거를 제작 하셔가지고 가져오시면 좀더 깔끔하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어, 그렇게까지 어, 하고 싶지 않아서 어, 요정도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자이 상태에서 밝은 색깔로 색칠 한번 해 주겠습니다 여기는 어두운 부분이죠 어두운 색깔이기 때문에 어, 조금 음, 이거보다는 밝고 조금 어두운 색깔로표현했고요자이 가운데를 이렇게 살짝 지워주면 이렇게 빨대처럼 보이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브러쉬 지우개 브러쉬에서 약간 흐릿한 브러쉬 를 선택하시고 오피시트를 좀 낮춘 상태에서 이걸 좀 줄이고 가운데를 지우게 되면 빨대 같은 변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에는 살짝 지워줄게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끝에는 어, 이 빨대가 물자리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짝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음, 라벨이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라벨을 앞으로 빼줄게요. 라벨을 앞으로 빼줘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몸통에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 앞으로 빼줄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냥 이걸 가져올게요. 가져오는게 훨씬 낫겠네요. 자,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자 이런식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헷갈릴 수 있습니까? 여기다가 이름을 써줄게요. 그리고 몸통에서 요거는 그냥 삭제를 해줄게요. 저장. 라벨은 중간쯤에 넣어주시고요. 아 이게 지금 크리핑 마스크 풀렸네요. 자, 요거를. 해 주고요. 팔대가 잘 뒤에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레이어를 바꿔주겠습니다. 예. 자, 이 상태로 이제 색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라벨에 어, 라벨을. 레이어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어, 올가미가 지정이 되죠. 자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새로 까시고 그라디언트 툴 가지고 이제 명암을 주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게 되면 입체적인 라벨이 완성됩니다. 너무 진하기 때문에 조금 o p 시 t 를 낮춰줄게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 오른쪽은 왼쪽에 비해서 좀더 어두움이 표현은 됐지만 더 어둡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해주고 여기 짧은, 짧게 여기만 살짝, 살짝 표현을 해주시면 좀더 입체감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해주시고 자 라벨 같은 경우에는 라벨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롭시도 눌러주시고 사이즈는 너무 크지 않게 조금만 줄여 주시고요 자 요정도만 해서 오케이 OK 눌러주시면 밑에 그림자 생겨보실 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쪽 이제 여기를 이제 색칠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위쪽은 이 뚜껑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나사처럼 이렇게 표현한 걸로 제가 해보긴 했는데,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그래서 이 나사까지 표현은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 정도만 살짝살짝 살짝 해서 이 안에 있는 뚜껑의 그림자를 살짝 표현해 주시죠. 그리고 자, 이게 이게 사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거는 좀더 높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빛이 오고 있고 어, 왼쪽 위에서 빛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어, 빛이 이쪽을 많이 예, 비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뚜껑 대각선으로 해서 이쪽에 빛이 비추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오른쪽에는 어두운, 어두운 것을 어, 생각하시고 색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오른쪽을 좀더 해서, 안에가 둥근, 어, 원기둥이라는 것을 표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위에는 그냥 날려도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빨때도 위쪽에는 그림자가 질수 밖에 없어요. 빛이 왼쪽 위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위쪽을 살짝 지워주시면 그림자가 집니다 자,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예, 놔둬주시고요. 뒤에가 더 밝은 색상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면 빨대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병에, 외부에서 비춰지는 색깔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라벨, 보다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것도 똑같이 클리핑 마스크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클리핑 마스크, 이 몸통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헷갈리니까 빨대, 빨대 1, 빨대 2, 빨대 3. 그리고 37번은 이제 외부 광원입니다. 외부광을 이제 표현을 할텐데 어, 요거를 이제 어, 직선으로 일일이 다 이렇게 눕기를 따서 하,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채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를 선택하시고 자 왼쪽에서 위, 왼쪽 위쪽에서 내리쬐는 어, 빛을 먼저 표현을 해 주실게요 자 이렇게 지금 너무 박... 어 뚜렷한 브러쉬 선택해서 그렇죠 동그란 브러쉬를 선택하시고 네 요런식으로 색깔을 칠해 주겠습니다 자 오페시티는 100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안에 물 같은 경우에는 어, 어 빛의 빛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색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식으로 잠시 가려도 상관없어요. 이따가 다시 지워줄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안쪽은 이렇게 해서 색칠을 해 줍니다. 음, 이렇게 하니까 살짝 문제가 생겼죠? 빨대가 가려지는 현상이 생겼어요. 하지만 문제 없습니다. 빨대를 파줄 겁니다. 이렇게 빨대만 선택하시고 여기를 지워주세요. 지워주면 빨대 부분 빼고 어, 제외하고 나머지만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자 빨대 2를 또 클릭하시고 레어 37번을 지워주면 이렇게 오면 남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살렸고요 자, 이 광원을 좀더 다듬어 볼게요. 다듬을 때는 그냥 올가미 툴 네모난 걸로. 자, 위쪽 부분은, 어, 좀 더, 어, 뭐라 할까요? 밀, 밀도가 높은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쵸? 그렇죠? 이 끝에는, 어, 밀도가 높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이렇게 받게 되면 이렇게 뚜렷한 모습을 보일 수,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이 가운데 부분은 어, 이게 뚜렷, 밀도가 높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어, 양옆으로 쭉 퍼져 있는 플라스틱을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약간 흐린 효과를 내주면 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만큼 해서 지워주고 이 두께는 이제 플라스틱병의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플라스틱병의 두께만큼 여기를 지워줄 겁니다. 지워줄 건데 어, 사실 이거는 관찰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플라스틱 병만큼을 파줄 필요는 없지만 어, 어느정도 이제 파주면 좀더 이제 깔끔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만큼만 파줄게요 병 두께만큼만 선택을 하고 딜리트로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위쪽 광문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리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지금 액체랑 같이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액체 때문에 가려져 있는 이 어두운 그림자를 좀더 표현을 해볼게요. 자, 빨대로 가셔가지고 할때 약간 위쪽으로 해서 색깔을 표현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로 그리고 부드러운 레이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운데. 도 완전 깔끔하게 되지 않네요 그 이유는 이게 다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자 이럴 때는 여기 밑에만 살짝 선택해 주면 될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하시고 그림자 역할을 살짝 내주겠습니다 요거가 위로 가야 되겠군요. 요렇게 이야 완벽하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위에 쪽을 달려주고 레어를 하고 오페시트를좀 낮춘 상태에서 위쪽을 살짝 오른쪽도 살짝 아광원를좀 주고요. 이쪽은 좀더 두껍게, 이렇게 해주시면, 잘 자연스럽고요. 지우기로 살짝만 지워줄게요. 너무 진하게 한것 같아요. 자, 이 정도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어, 물과, 아, 이 액체와, 어, 이병빈 공간 사이에 뚜렷한 이제 검은 선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물방울이 안에서 어 빛이 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둡게 표현되는 부분을 이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자그 전에 이제 왼쪽에 이렇게 길게 뻗어 나온 어 햇빛 빛을 표현을 해줄 거예요. 자요 같은 경우는 각도 따라서 따라서 빛을 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빛을 줄 건데 살짝 오른쪽으로 약간 빛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똑같이 똑같이 오른쪽에도 살짝 광원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요만큼만 각도에 맞춰서 색깔을 조정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레일를 하나 새로 만드시고 밝은 색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살짝 어설퍼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끝에를 살짝 말려주면 좀더 자연스럽게 여기도 살짝 걸려줄게요. 완전 뚜렷하진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왼쪽으로도 사자에게 광원 있죠? 여기도 레이어로 살짝 색칠해줄게요. 여기는 굳이 뭐 레이어 할 필요 없이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베지들을좀 낮춘 상태니까요. 편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살짝 튀어나왔는데 여기도 지워줄게요. 필요 없으니까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거는 안쪽도 사실 약간 튀어나왔는데 살짝만 지워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또 조금 더 진한 색깔이 있어요 자 여기도 레어를 좀 다르게 해서 어, 색칠해 줄게요 자, 됐죠? 자 다시 이렇게 해서 색칠해 주고요 좀더 진하게 색칠해 줄게요 거의 티가 나지 않게 자, 이 상태로 지워줄게요 뭐, 올가 미으로 사용하시면 좀더 깔끔하게, 음, 수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좀 귀찮아서,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과 비슷하게 이제 광원이 살짝 나왔고요. 여기가 살짝 과하네요. 지워줄게요 과하기 때문에 살짝 오피티를 맞추고 살짝 지워줄게요 이걸 뭐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보는 거를 그대로 똑같이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단 햇빛이 있지만 여기에 살짝 가늘게 뚜렷한 선이 보입니다 자이곳은 자, 브러쉬로 브러쉬를 레이어를 다르게 하셔가지고 색칠해줍니다 을 브리스트를 좀 높여서 조금 높여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칠했죠 자 표현이 됐고요 어너도 똑같지 않게 약간 흐릿하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자, 위쪽을안달리는게 좋겠네요. 자, 이만큼만 해주고요. 자, 이 물결 부위를 이제 색칠해 줄 건데요. 물결 부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브러시를 꺼내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레이어 새로 만드시고 여기를 색칠해 줄게요. 자, 자, 이렇게 해서. 패드가 있으면 훨씬 좋고요. 패드가 없으셔도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색칠하셔도 됩니다. 마우스가 없으면 아니 패드가 없으면 이렇게 마우스로 색칠해도 충분히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액체는 어쨌든 울퉁불퉁한 상태기 이 때문에 액체가 지금 어, 완전 똑바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로 표현하셔도 어,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자, 어프 시트를 이용해서 튀어나오면 살짝 지워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액체를 액체의 끝을 살짝 표현해 줬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거품이 살짝 있는 걸 보실, 보실 수가 있죠. 거품도 살짝 표현해 줍니다. 잘 표현해 줬고요 근데 너무 두껍죠 그러면 좀 아까보다 얇게 해서 자 요거는 이제 일러, 일러스트로 작업을 하셔가지고 가져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그런 과정들을 소유하는 시간보다 그리는게 더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거기 때문에 아, 따라 하셔도 되고 따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안쪽은 좀 살짝 봐주고요 자, 자 이제 경계선을 했는데 살짝 위쪽에 보면 약간 밝은색 기운이 있습니다 요것들을 또 표현을 해 줄게요 또 이제 살짝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식으로 살짝씩 표현을 해줬고요. 끝에는 어, 자연스럽게 조금씩 지워서 머리를 살짝 씩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지워줍니다. 자 여기도 근데 살짝 조금 애매하죠? 살짝 더 지워줄게요. 어, 어, 레이어의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레이어 를 하나씩 다 찾아봐야 되는 수고로움은 있지만 귀찮으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어 이제 하나하나씩 디테일한 부분을 채워나갈 겁니다 자 물방울 안에 살짝 밝은 기운이 있어요 자 이것도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이 40번 레이어죠 아니거요 39번보다 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레이어에 레이어를 만들어주시고, 어패시티를 좀 낮춰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아주 살짝,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해니다 자, 왼쪽에서도 빛이 들어오지만 왼쪽에서 오는 빛을 반사하고 나서 다시 물병으로 이 화장품으로 오는 빛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줄입니다. 그래서 왼쪽 줄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도 빛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상태에서 자 제작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레이어를 만들어주시고, 정면 바로 색칠해줄게요. 자, 이렇게, 진하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나머지는 이제 지워주면 되는데, 자, 요걸 오피스스 살짝 춰주고 자, 여기만 끝에만 살짝씩 셔 가지고 딜리 눌러주시면 끝에만 살짝 지워주죠 그리고 베 p a t 를 다시 살려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RPC 표현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표현을 할 부분이 이 광원과 어, 그리고 이 위쪽 이 조그마한 것들도 다 표현을 해줄 거예요. 여기 위에도 사실 빛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용하면 좀더 예쁘겠죠? 그래서, 원래 이 색깔보다 조금 밝은 색깔, 조금 밝은 색깔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색깔을 칠해줍니다. 좀더 밝은 색. 이번에는 붓의 크기를 좀 낮춰서, 양옆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색칠해줍니다 좀더 밝은 색깔. 붓을 좀더 낮추고, 좌우로 왔다 왔다. 이렇게 해주시면, 어, 빛이 여기서 엄청 세게 나고 있다. 어, 비추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너무 크기 때문에 살짝 줄여줄게요. 살짝 줄여줄게요. 잠깐, 양옆으로 길게 빛나는 빛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밑에도 있죠? 자, 요건 좀 이따가 해줄 거예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액체. 이 보시면 액체 안쪽에 약간 두께가 있어요. 이 두께가 왜 있냐면, 어, 액체끼리 서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빛이 투가 어, 서로 안쪽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안쪽, 이쪽 두께만 더 밝게 빛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도 똑같죠?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만 살짝 밝게. 만들어 줄거예요자이안쪽만 살짝 밝게 만들어 주려면 이거는 저는 여기서 일러스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드셔서 똑같이 스마트 오브젝트 가져오셔서 크게 만들어 주시고 안에다 넣어줍니다 근데 너무 크네요 그래서 조금만 춰여줄게요 요런식으로 해서 엔터 자이 상태로 놔둘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모양만 따기 위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레이어를 누르면 이렇게 어 레이어가 어, 레이어가 어지죠자이 상태에서 이건 살짝 꺼 주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뒤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져가서 색칠을 살짝 해줄겁니다 색칠 해주는데 네 레이어를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좀 키운 다음에 좀 어두운 색깔로 오비시티를 좀 낮춰서 색칠 한번 해줍니다 근데 지금 색칠이 안되네요 그 이유는 레이어가 조금 또 앞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으로 해서 만들어 주고요. 표시틀 좀만 낮춰줄게요 너무 진한 것 같거든요. 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자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가 있는 거 보실 거 있죠? 요거는 살짝 그냥 그려줄게요. 음... 이 상태에서 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요거를 차라리 늘리는 게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살짝씩 늘려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 엔터 누르시면 깔끔하게 안에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딸때랑 이게 지금 반사되는 빛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거는 살짝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지워 주겠습니다 그래서 겉에도 살짝씩 너무 지우면 안되기 때문에 업비시트 낮춰서 살짝씩만 지워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안쪽에도 이게 빛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도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라거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살짝 어둡게 해줄게요. 레이언을 만드시고 이거 자체를 크리핑 마스크 해주시면 여기 안으로 뭐 들어가니까 색깔을 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티도 안나네요. 이런식으로 해서 색깔을 넣어 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살짝 지워졌군요. 자 지워진 거를 어 없애야 되지만 지워주겠습니다. 치우기 툴을 가지고, 오페시티를 좀 높여준 상태에서, 어, 안지워네요 자, 음,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면 지워집니다. 자, 지워주기 전에 좀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지워 주겠습니다. 끝에는 그림자가 살짝 있기 때문에 이만큼만 오페스트를좀 낮춰서 표현해 주겠습니다. 끝에 부분은 제 병의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무뚝한 브러쉬 오피시티 100으로 하시고 색칠 해줄게요. 해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병을 만들었고요. 이 안쪽에 있는 요거는 이제 라벨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라벨 그림자도 표현을 해줄게요. 자 요거 뒤에 요래요. 다는 앞에 앞쪽이기 때문에 이쯤만 하시고. 난, 올가미터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고, 자, 어두운 부분은, 여기 그 색깔로 표현을 해줍니다. 빨때 뒤에 있는 게 낫겠죠? 실만 안되기 때문에 빨대를 파줄겁니다 자이 빨대가 3번 아 1번이네요 1번을 누르시고 자 딜틀을 50번 레이어를 누르고 딜틀을 누르면 빨대만 파집니다자 이런식으로 이제 제작을 해주셨고요그 다음에 이 바깥부분을 좀더 밝게 해주 겠습니다 바깥부분은 똑같이 클리핑 마스크 하시고 자 이거보다 살짝은 밝게 살짝 밝은 색깔로 홈페시티를 배0 0로 하시고 색깔이 비슷해서 그럴까요? 표시가 전혀 안 나네요. 를 밝게 색칠해 주었습니다. 가까이서 봤을 때는 티가 많이 나지만, 원래 서 봤을 때는 크게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섬세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빠진 게 어, 이제 큰거원들도 있고 이 뒤에 보면 약간 어두운 색들도 있네요. 어떤 걸 표현해 을 보겠습니다. 자요거 앞쪽으로 해서. 공 어두운 색깔을 표현해주겠습니다. 아, 붓에, 붓을 약간 뭉개지는 브러쉬를 쓰시고, 오페시티 좀 낮춰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뒤에를 이렇게 색칠해주겠습니다. 다 끝났는데요 이제 제일 밝은 광원을 색칠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앞쪽에 있기 때문에 레이어도 제일 앞쪽으로 펴 주시고요 이 색깔보다 좀더 밝은 색깔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칠해 줍니다 오프시티는 조금만 높여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선 따라서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선 끝에 맞춰서 색을 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붓을 좀 낮추고 좀더 밝게 낮추고 좀더 밝게 붓을 좀더 밝게 좀더 작게 해서 이 정도 했으면 흰색 깔이 마지막으로 제일 밝게 비춰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일 밝은 빛의 광원이 완성이 됐고요 자 오른쪽은 요거 그대로 사용할게요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요거를 좀 줄여줄게요 이렇게. 자 줄여주시면 작은 광원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광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디테일한 부분, 이거. 여기, 짱한 부분들도 있죠? 이것들도 살짝살짝 살짝 표현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굳이 이거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금 디테일하다고 생각이 들수 있게. 아무것도 아닌 요소도 넣어주면 좀더 디테일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넣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색칠해 주시고요. 자, 이 안쪽도 어, 시간이 되면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 어, 이, 여기 바깥 부분에 이 어두운 부분도 표현을 해 줄게요. 바깥 부분은 이렇게 해서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고요. 클리핑 마스크로 색깔을 칠해 주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쪽으로 빼서 하는게 낫겠네요. 자, 이런식으로 해서 좀 흐리게 반대 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자, 요거는, 요거 반대되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delete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가 살짝, o p a c t 를 100으로 맞추시고, 최대한 비슷하게 해 주는게 포인트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어, 이렇게 보시면 살짝 살짝 보이는 어, 창문의 광원들이 보이시죠? 이런 것들도 이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일러스트로 가셔서 저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놨지만 창문 같은 거를 일미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와 주시고. 그래서, 위치는 사실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여기 굴곡을 따라서, 곡을 따라서 넣어주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오피시티를 살짝 낮춰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어, 레스터라이즈 레이, 레이어로 이걸 깨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붓으로 끝에를 살짝씩 이렇게 다듬어주세요. 그러면 조금 자연스러운 어, 광원이 들어갑니다. 조금 오페시드 높여볼까요? 네. 이 엄청 센 광원보다는 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뒤로 옮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보면은, 자, 요런 조그만한 광원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오시티를좀 높여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색깔보다는 약간 음, 이 색깔도 괜찮겠네요 약간 흰색깔 흰색 광원을 주셔도 되고요 비슷한 색상의 광원을 주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른 색상들도 한번 채워볼게요. 자, 이런식으로 넣으셔서 보일듯 말듯한 이런거 넣어주세요. 자, 이런식으로 넣어주었습니다. 자, 여기들도 뭐가 많죠? 이것들도 다 임의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꺼운거 있고, 얇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좀더 다채롭게 표현이 됩니다. 자 겹쳐지는 것들도 있고요. 요것들을 합해버리시면 핫해버, 됩니다. 합한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조금 넣쳐줄게요 아, 이걸 로해주면 되겠네요. 이거를 그냥 지우개로 쓱쓱쓱 슥슥 지워주면 됩니다. 좀 맞춰서, 요거는 너무 진하기 때문에 좀 지워줄게요. 너무 진하죠? 좀더 높여서, 한쪽은 지워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광원을 지워줬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일단, 밑에 몸통은 이제 완성이 어느정도 됐고요좀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시면 사진에 나와있는 다른 광원들도 똑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더 똑같이 표현이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어 이제 해야 될거는 제 위에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 부분은 제가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 봤지만 이 작은 홈들이 많이 있어요 이 홈들을 표현을 해주실 때는 자 똑같이 이 머리 부분 머리 부분을 이 네모난 문서 모양을 더블 클릭하시면 오케이가 나오죠 오케이를 누르시면 원래 했던 일러스트로 돌아갑니다 자 요거 요거 이제 홈을 만들 때는 이 선으로 저는 표현을 했고요. 물론, 이제, 선이 아닌 다른 글로 표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배경은 꺼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스트로크를 0.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0.3으로 바꾸고요. 자,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Ctrl D를 꾹 누르시면, 연속으로 복사가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만 살리고 일단은 클리핑 마스크로 컨트롤 C, 컨트롤 F, 컨트롤 시프트 제일 앞에 거 눌러주시면 있고 이 상태로 클리핑 마스크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쏙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 위쪽을 이제 이 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요거만 위로 살짝 올려줄게요. 올려주면 이렇게 장가지들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워주시면 해서 나네요 이거는 합쳐주시면 됩니다 합쳐서 패스파인더에서 잡치기 툴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다 그대로 이렇게 씌워주시고 레이어를 제일 앞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 밑에 부분도 사실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이 밑에도 그림자를 살짝 줄거예요 그림자를 주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뚜껑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스파인더를 합쳐주시고 제 뒤로 보낸 상태에서 면의 색깔을 검은 색깔로 바꿔주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펜툴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c t r l s 저장을 누르시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햇빛을 살짝 줄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시고, 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시고 흰색깔, 오페시티를 낮춰 주신 상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조심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두운 부분, 검은 색깔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자시 해주면. 원기둥의 표현이 좀더잘 네, 표현이 됐죠? 자, 이 상태로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멀리서 보면 어, 그렇게 티는 안 나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밑으로 내리 내리째는 빛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쪽을 살짝 좀 밝게 빛나게 해줄 거예요. 이게 지금 살짝 내려왔죠? 살짝 위로 올려주고, 이것도 살짝 위로 올려주고요. 자, 이 머리 위쪽에다가 레이 하나 만드시고, 밝은 색상으로 해줄 건데요. 밝은 색상으로 이렇게 색칠 한번 해줍니다. 해주고, 지우개 브러쉬로 살짝 터치을 해주겠습니다. 터치를 해주면 왼쪽 위가 좀 밝아졌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기 밝은 빛이 있죠? 밝은 빛연장선상에 따라서 이 머리 부분도 여기가 살짝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자연스럽게 치워주시면 됩니다. 싶으면 좀더 줄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밑에는 거의 완성이 되었고요 약간 위쪽 부분. 자, 위가 사실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여기가 너무 짙어요. 그래서 조금만 낮춰줄게요. 그 위쪽은 머리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쪽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와 있죠. 위쪽으로 레이어를 만드시고 레이어를 누른 상태에서 위쪽을 브러쉬로 스무스하게 계속 칠해줍니다. 해주고 지우개로. 부드러운 브러쉬로 끝에를 이렇게 어두운 부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위쪽 광원이 또 완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 똑같이 연장사선에서 이쪽이 살짝 밝죠? 밝은 부분도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부분는 이렇게 음. 표현을 해주시고요. 음. <웃음> 여기도 밝게 밖에 음. 빛나고 칠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었구요자 위쪽에 제 머리 꼭대기 있는 부분도 색칠을 해줄게요. 이것도 클릭을 한 상태에서 레이어 새로 만드시고 티자 모양으로. 이 뻗어져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부드러운 브러쉬로 필트를 좀 낮춰서 여러 번 해서 네, 색칠을 해줬구요 필트를 좀만낮춰줘요 그면좀더 자연스럽게 색칠, 색칠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자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이구요. 좀더 이제 효과를 내시고 싶으시면 이제 원본 사진을 한번씩 보시면서 좀더 디테일하게 표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뒤에 배경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주시고요. 화장병병 자, 이거는 살짝 네, 원이 더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으로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걸로 할 건데요. 첫 번째 거 위치해 주시고 자, 어떤 트레이를 어, 배경을 만들지 미리 이제 구상을 해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각도상 좀더동글납적한 원기둥으로 표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색깔은 어, 밝은 색깔, 초록 색깔로 하셔도 될것 같고 같은 색깔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좀더 밝은 초록 색깔로 배경을 꾸며볼게요. 자, 이런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주시고요. 요거는 레이어를 다 따로따로 하고 있지만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일러스트에서 바로 가져오시면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운데 부분이랑 밑에 부분은 사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합쳐줄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께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합치겠습니다. 자 합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그림자를 넣을 건데요 어, 요즘 유행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색깔이 마음에 안들네요 색깔은 좀더 어, 연두 빛의 색깔로 해 볼게요 자, 연두 빛 너무 연두 빛인가 요런 색깔로 해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색깔은 제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제 그림자 따라서 생기는 색상을 자, 그라디언트로 표현을 해볼게요. 오페시티 좀낮춰주시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너무 검은색은 아니죠. 같이 밑에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자 이거는 지금 오른쪽 위에서 밑으로 빛이 오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밑에서 위쪽으로도 예. 그림자를 주면 좀더 예쁠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줬고요 이제 물병의 오른쪽에 그림자가 생겨야 하기 때문에 물병과 똑같은 그림자를 여기다 만들어 줄 건데 어, 이 트레이에 따라서 계단 별로 그림자가 나뉘겠죠 똑같이 그림자를 만들어 줘도 되지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흐린 그림자로 대체 하겠습니다. 약간 베스티는 조금 높여 주시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그림자가 적고요. 드체 여기는 이 트리에 대한 그림자도 있고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그림자도 있기 때문에 두개다 표현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진하게 가깝기 때문에 진하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좀더 진짜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도 그림자가 있겠죠? 이 오른쪽에도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자, 오른쪽에도 그림자를 넣어줄 거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트레이 말고도 이 화장품의 그림자도 있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더하게 해서 좀 펴주듯 뿌려주듯, 뿌려준 듯이 이렇게 색칠해 줄 겁니다. 그래서 각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왼쪽 위에서 오기 때문에 사실 어깨까지 이렇게 막진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살짝 게 날려줄게요. 오피시트를 좀더 낮춰줄게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그림자가 있지만 그렇게 진하지 않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끝에는 날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에는 날려주시면 자연스럽죠? 아까보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뒤쪽으로는 이제, 어, 보통 화장품 하면 밝은 이미지, 그리고 깨끗한 이미지, 자연스러운, 어,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나뭇잎을 많이 그리죠. 자, 나뭇잎은 우리가 여기 일러스트에서 직접 만드셔도 되고요. 만들어서 뒤에다가 그림자를 붙이셔 붙여 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 볼까요? 자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고요. 끝에 거를 살짝씩 넣어주면 잎, 잎사귀가 됩니다. 어떤 잎사귀든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잎사귀부터 작은 일사기까지 있는 커다란 줄기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이게 아니죠? 자, 브랜드 툴을 톨 클릭하시고, 두 번째 거, 8개만 만들어 볼까요? Ctrl, Alt, B를 누르시면 연속으로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죠? 이런식으로 해서 늘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잎사기도 살짝 만들어주고 그래요, 조금 높여주고 둥근걸로 만들어주고 요 자, 잎사귀가 하나 완성됐죠? 이 자, 이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가져온 상태에서 자, 이대로 변에 놔두면 안 예쁘겠죠? 자, 이를 약간 흐리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일단 원본을 하나 저장하시고요 어...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흐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아, 필터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필터를 누르시고 어 설정 창이 떠야 하는. 하나씩 기능을 다 모르기 때문에 어, 사실 기억이 잘안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다 눌러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하지 말으시고 패시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일단 똑같이 여러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잎사기도 표현을 해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러운 어지사기의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 거 빼고 다 합쳐준 상태에서 에스토화 시켜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 하시고 자 그러면 컬러 오버레이를 하겠습니다. 컬러 오버레이에서 색깔을 조금만 진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자연스러운 어, 그림자가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이렇게연체 완성이 됐고요. 어, 밑에는 좀 부자연스럽네요. 요거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살짝 지워주고요. 부자연스러우니까 뒤에 이제 경계선을 살짝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경계선은 그냥 올감이 이렇게 씌우시고 여기다가 약간 다른 색깔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을 밑에서 위로 살짝만 해주시면 경계선이 생기죠 그래서 마치 뒤에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할텐데 이형이면 왼쪽에서 빛이 오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오른쪽 밑에서 왼쪽 위로 올려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좀더 자연스러운 빛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봤고요. 어좀더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어, 이제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좀더 표현하시면 다른 것들을 이제 참고하셔서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살짝 마음에 안되네요 그래서 각도를 조금 다르게 해줬습니다. 또베시티를 조금만 낮춰줄게요. 음. 바꿔주고요. 그서잎사귀 각도도 살짝 조정해 줍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로 해주면, 아까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운 제품 이미지 사진이 연성이됐고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색깔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색깔로 바꿔 줄게요. 똑같이, 어... 초록색에 조금 포함된 색으로 그림자를 바꿔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깔끔한 어, 제품 이미지가 완성이 됐습니다.